네, 자, 자,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 오늘, 아,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사명따라고 사는 삶. 오늘은 사무엘, 아, 사무엘은 또 젊었을 때 사무엘과 나이든 사무엘, 한나, 엘가나, 브린나, 엘리 이렇게 다섯 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저, 사무엘은 그 하나님이 찾는 자라고 얘기도 있죠 사무엘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냐면 사무엘상은 1장에서 12장까지 사무엘의 생애가 나오고요 13장에서 31장까지는 사울의 생애가 나옵니다 근데 그걸 세부적으로 보면 1장에서 4장까지는 사무엘이, 사무엘이 탄생과 엘리가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4장에서 6장까지는 언약계와 블레셋 그러니까 언약계와 블레셋 싸우면서 뺏기는 이런 상황 그다음 옴니와 비누아스가 여기서 죽죠 그다음에 7장에서 8장에서는 거짓신과 왕정의 패해 그러니까 어, 우상을 너무 섬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왕정을 했을 때 문제가 어떤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무엘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나오고요 9장에서 15장까지는 사고로왕의 통치에 대해서 이게 나오고 16장에서 31장까지는 다윗의 역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31장고요. 이 사무엘한은 24장인데 이게 그 70인역에서 그뭐 저, 사무엘사가 전부 다 똑같이 되어 있었는데 70인역을 하면서 사무엘상과 하로 나눠지게 되어 있죠. 저자는 사무엘 나단가십니다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사무엘한은 어, 3회에 죽고 난 다음에 써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나단과 가시 썼은 거로 추측하고 있고요. 연대는 BC 100, 1100년서부터 1000년까지 100년간의 얘기를 쓰는 거고요. 기록 목적은, 어, 우상숭배를 했던 그 사사시대에 그 사사시대 왕정으로 전부 다 사사들이 통치하고 해서 문제가 생겼던 그런 것들이 그런 것을 문인해서 백성들이 전부 다 왕정 정치를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 넘어가는 그것을 기록 역사를 기록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월 하의 구성을 보면 1장에서 10장까지는 다윗의 승리 그다음에 11장에서 20장까지는 다윗의 고난 21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 써 있고요. 저자는 사무엘 상과 똑같이 사무엘 나단 가시되어 있습니다. 연대는 BC 1000년 전부터 960년 사이에 40년간을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기록 목적은 다윗 왕의 통치를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하고 했던 것처럼 사무엘은 다윗을 예비하고 그 다윗을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2절 39절을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두원, 바락, 삼선, 입다 다인 및 사멸과 선지자들이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 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히브리서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격을 어떤 성격인가 봤더니, 자, 분인 나는 그 분인 나는 한나를 갖다가 제가 괴롭혔습니다. 자기가 아, 자녀가 있다라고 생각해갖고, 만약 불이 폭적 괴롭혔는데, 분인 나를 보면 환경이 무작이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이라고 봤기 때문에, 분인 나는 아, 그 주도형 d 형으로 저희가 봤고요. 그다음에 그 엘기나는. 환경의 무적에 우호적인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브린나가 한날막 괴롭히더라도 브린나는 아무 소리 못했고요. 그다음에 한나가 물을 얘기하자 보면 거의 수하고 쫓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항상 환경의 우호적이고 개방적인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엘은 환경의 무적에 비판적이었고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잘못되면 그것을 고쳐나가고 그런 쪽 통제하고 뭐 고쳐나가는 그런 사람 원칙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환경의 부작에 비판적이었고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신중형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질로, 우울질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한나와 엘리 제사장. 그 사람은 뭐냐면 환경의 부작에 순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반대로 어떤 거갖다그뭐 반대로 하거나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내가 순응하면서 끝까지 지켜나가는 사람들 그다음에 엘리제사상 같은 경우는 험리와 비나스의 부정을 알면서도 그 아들들을 갖다 더 하나님보다 더, 더 귀여기고 존중했기 때문에 결국은 험리와 비나스가 죽는 사기까지, 상황까지 나타났는데 엘리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남한테 시린 소리를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아, 환경에 무지하게 수하는 사람, 비통제하는 사람이라고 봤습니다. 자, 분인 나는 자신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기대치는 낮고요. 상대표된 기대치는 높았죠. 나는 딸이, 나는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나는 괜찮아. 그시지너 분인, 저, 한나 너는 본처면서도 너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너는 애가 없잖아. 하는 입에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한나를 무지하게 구박하고 그랬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뭐, 분인 나가 어떻게 하든 간에. 그 다음에 한나가 어떻게 하든 간에 뭐든지 오케이, 오케이. 다 좋게, 좋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 결국은 엘기나, 엘기나였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은, 사무엘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것도 높았고 타인에 대한 것도 기대치도 무장히 높았던 사람을 보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 한나나 엘리는 자신에 대한 것은 무장히 높았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통제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내일 사람이 처벌뒀다. 그게 누구예요? 읽긴 네, 합니다. 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라마다 소빔이 좌측에 보면 그 미스바 옆에 있고요. 실로에 좌측으로 되어 있던 곳인 라바다임, 소이, 라바다임 소빔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라바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이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브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한 사람 이름은 한나요한 사람 이름은 이러면 분인나라 분인나에게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업에서 나와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여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는데 엘리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에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재물의 분깃을 그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네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역대상 6장 16절에 보면 메위의 아들들은 게르솜과 그앗과 무라리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나려 보면 26장 20, 26절 28절에 보면 엘가너로 말하면 엘가나가 누굽니까? 지금 현재 나왔던 엘가나죠. 한나의 남편입니다.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누구예요? 이 사람은 네위사람이라는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아비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마다들이 요엘이요. 그 다음은 아비야라. 되있죠. 이것은 뭐냐면 이 가족 자체가 누구예요? 네위 사람인데 어떻게 돼요? 그에게 2절을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한 사람은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 이름은 분인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위 네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처벌 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 자리에 봤던 내위 네 사람이 처벌 둔 거나 거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엘기나엘가 엘가날 보면 명문과 집안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처벌 두고 원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유혹, 결국은 유혹에 약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그레위기 21장 4절 7절을 보면 제사장은 그의 백성이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대게 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이는 그가 여와의 호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 목사에게 주안해가 있었으니 한 사람 이름은 한나요한 사람 이름은 분인 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그 시대에도 결국은 뭐예요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시대 그 사무엘이 나오면서 어떤 거예요 그렇게,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 이 왕이, 그,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신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 정말 그, 그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습니까? 왕이 없질 않았습니다. 왕은 누구였죠?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않고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진짜 살아있는 왕을 원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하나님을 갖다가 우습게서 여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6절에 보면 여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 보면 여기 5절에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러면서 6절에 또다시 여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니 반복적으로 했다는 얘기죠. 그건 뭘 얘기합니까? 강조를 했다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여녀의 태를 막아버렸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과거에 그 아이를 못 낳았을 경우에 그,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의 적수인 부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이 여자는 부인나는 뭐예요? 자기 처지가 자기의 첩입니다. 첩임에도 불구하고 본처를 막 구박을 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걸 보면 느끼는 게 없습니까? 자 창세기에 보면. 이렇 나와 있죠. 창세기 16장 5절에 6절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 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도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임신하고 나니까 왜요? 터세를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그때 임신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첩들도 우습게 여겼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정은 당신이 수중에 있으니 당신이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조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사례한테 네 정권을 모든 걸 넘겼습니다 결국은 사례는 뭐예요? 사례는 주도형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쫓아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 한나는 주도형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항상 어렵고 힘들고 상상돼서 모든 걸 피해가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대편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피해 갔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인나한테 우리의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0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와께 맡겨라 뭐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여와한테 호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시, 아니, 는 아시안 아시니하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뭐예요? 항상 네가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라고 나한테 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베드로,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라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셨죠 무거우고 짐진자들아 모두 내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지금 뭐, 이 얘기가 예를 들어서 한나에다 얘기를 안 줬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거나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 어, 그같이 그 함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에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은 아이가 없어서 울기보다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힘들었다고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남편이 사랑을 받았는데 왜요? 보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사례, 사례 세례, 사례죠 사라가 왜 이스마엘을 아무래도 관계없이 자기가 자기 떳떳하고 했었냐 하면 하느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한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아들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났다고 보는 겁니다. 자, 제사장의 백성의 위로가 못 된다. 자, 이거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운하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번에여 만군의 여호와라 갖다 이렇게 그에 까맣게 해서 희게 한 이유가 뭐냐면 처음으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을 이 한나가 처음 쓴 겁니다. 자,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들을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뭐죠? 자 나온 얘기가 이 얘기예요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들을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 주면 다시 드리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자녀가 문제가 아니란 얘기가 여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예요? 하느님과 당신과의 관계가 내가 끊어진 것을 복원하고 싶습니다. 당신과 동행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민수기 3 0장1 0절1 5 절에 보면 자 모든 운과 마음을 자제하기로만 한 것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엘리가가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 적 한나가 속에 속으로 말함, 말함에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냐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이로 돼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와 앞에 내 심정을 통곡한 뿐이오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게 뭐냐면 엘리 제사장 자체가 술을 먹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조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감정 자체 감각 자체가 둔해졌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이 어떻게 그 세밀한 그런 생동 자체를 갖다볼수 없었다고 라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여기서 보면 제가 이 민숙이 30장 13 15절을 갖다 한 이유가 여자가 아내가 서운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는 것이 지금 나옵니다 자뭐예 보세요 모든 서운과 마음을 자제하기로만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수 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아내만 서운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남편이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면 그것은 통과가 된 거고요. 남편과 동의하는 거고 만약 그것을 남편이 무효하면 그 아내의 죄를 잘못서 서원을 안한것 자체는 남편이 떠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원을 했을 경우에 남편이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서원 했을 때 남편이 동의하면 누구예요?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날 가다 무작하게 사랑했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이 백성의 위로가 못되다는 제목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통,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슬퍼서 통국하고 그런 것 자체를 갖다 느끼지 못한다면, 목사가 그런 감정을 읽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성도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만을 옳,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제사장 자리가 될 수가 없다 목사의 자리를 놓을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아, 한나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다 자, 헤오질 자녀와 시간을 보낸 한나라고 써있는데 보세요 3회상 1장 19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남아의 자기 집에 이르이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자, 여기서 보면 아까 뭐예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 나온 게 뭐냐면 여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고 나옵니다. 그건 뭐예요? 생각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한나의 그 고통을, 한나의 그 태를 꽉 잡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뭐냐면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통이 하나님이 사사, 사사, 사사 시대를 전부 다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고 그런 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마음이 너무 허하고 힘들었던 이 상황 자체를 한나가 그것을 같이 느끼게끔 만들어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한나의 마음을 갖다 동일시 시켜 갖고 한나에게 사모해를 사사, 정말 마지막 사사, 정말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사사를 나한테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끔 하시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여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인데 자 여기서 보세요 1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태도 맞고 그의 태도 열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에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 때가 이름해 아들을 낳아서 나 사무엘이라고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애가 나와 그의 온 집이 여와께 매년 재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의 길으로 아이를 젖대든 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와 앞에 뵙게 하고 그를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저, 저희가 우리가 그 심리학에서 보면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뭐냐면 6개월서부터 3년까지를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그이 이 한나가 그런 애착관계가 무작위게사무엘과잘 되어 있었다는 어떤 그런 것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 나옵니다. 보면. 자, 그를, 어, 뭐야,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엄마의 애착관계, 엄마의 관계가 아주 원활하게 된 상태에서 엘리 제사장한테 자녀를 갖다 주겠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가 가서, 그러므로, 그, 그러므로 여와께 경배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와를 맡기고 경배하는 거죠. 자,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든 것처럼 엘리 제사장한테 이 사무엘을 다 맡기는 거죠. 자, 그러면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나의 두 번째 기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울면서 기도했죠. 엘리자상이 취했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가 네가 힘들고 저갈 테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내가 자녀쯤에 다 드릴게요. 나는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두 번째 기도한 를게 이겁니다. 자 보세요. 한나가 어, 어, 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뿌리 높아졌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늘 옆에 내 위치가 높아졌다는 것을 맞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가 있습니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쁨이로다. 뻐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자녀가 없어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 아니라. 여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힘들어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우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미라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 내지 말, 말지어다. 여우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셨느니라.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행동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용서의 활은 꺾이고 넘어지는 자의힘으로 띠 뛰를 뛰는 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는 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들을 둔 자는 쇠약하도다 결국 뭘 비교합니까 불인나와 한나를 비교하는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고 하시기도 하시며 수월히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6절, 7절을 보면서 느끼는 게 높이시도 하고 어떻게 해요?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는 분이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성령으로 우리 함께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가난한 자를 진투해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구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시게 하시는 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을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킬 것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히 깨어질 것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하늘에서 우려와 우레, 어, 같이 <웃음> 하늘에서 잠깐만요. 하늘에서 우려로 우레, 어, 그들을 치시는 도다. 여하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는 도다라고 하겠습니다. 기름 부은 자의 나라는 말씀도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은 자라는 게 뭘까요? 기름 부은 자가 뭐냐면 사무엘이 기름 부은 자가 시작이 누구죠? 사무엘 사울왕과 다윗왕입니다 그러면서 기름부은 자의 뿔을 높이 높이 시리로다라고 하니 엘가나는 남아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잉태하면서 마리아가 한 기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내 마음이 하느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였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에 두려워하신 자와 자에게 대대로 이를 이리도다. 그, 그의 그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렸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쭉 5절까지 나오는데 여기서 이 내용과 누구예요? 한나의 내용이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뿔올려쳤다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여기서 보면 행실이 나쁜 엘리 아들들입니다. 홈니와 비니아스가 나오죠. 그렇지만 엘리는 어떻게, 어떡해? 엘리자상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행실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갖다가 회개시키거나 징벌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대로 놔뒀다는 얘기죠. 여와의 호 말씀보다 더중게 여겼던 것이 아들이었다고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들이 그 아주 방탕하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목사들이 그 그 행동 자체가 목사들의 삶이 자녀들한테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건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술 취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생각이 모두 옳은 걸로만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자기 행실이 다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와를 호 알지 못하더라 결국 뭐예요? 여호를 알지 못하다 여호를 무시했다라고 한 겁니다. 사세사세 사사시대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자, 그들에게 자, 왕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들, 왕이 없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왕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갖다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이 사람들이 뭐예요? 고기가 나오면 고기를쇠갈각리 가갖고 그것을 거어갖고 먼저 갖고 가고 그렇죠?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사관이 와서 제사드는 사람에게 이르게 이르기를 제사장이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 삶아야 되는데 먼저 뭐예요? 날고를 먹을 테니까 달라고 얘기하고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 소년들이 죄가 여호와의 앞에 심이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봤을 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고 말씀드리는 이 내용가 뭡니까? 제사가 뭡니까? 우리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정말 얼마큼 잘 드리냐? 정말 몇시하느냐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예배 드리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아까 봤던 17절 레올드입니다 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복에 복을 더한다고 라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사월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와의 호 앞에 생겼더라 그의 어머니는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곳을 지어다 그에게 주었더라 결국은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애스을애스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그 옷을 입고 뭐했습니까 경건하게 지렸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의상도 마찬가지 경건하게 지를 수 있는 그런 어, 것을 갖고 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예요 어머니는 자기의 자신의 사랑을 갖다 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거섯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셨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옷을 얘기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우리가 그 야곱이 요셉의 줬던 새세고이 생각이 나죠. 그 옷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엘리가 엘리엘가 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음, 주사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강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엘리 제사장이네 몸에서 다른 자녀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자기 집에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을 돌보시사 그로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어떻게 돼요? 여호와는 하느님 앞에서 자라겠다 여호와 앞에 자르겠다. 결국은 뭐예요? 하느님한테 하나 드리고 다섯 명을 얻은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느님과 동행하면 하느님과 친근한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요 우리는 복에 복을 더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의,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나는 뭐예요? 자신과의 약속은 꼭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할 테니까, 남들은 하든 말든 나는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한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갈등을 싫어하는 엘리 제사장이라고 써 있는데, 자식을 컨트롤 못하는 엘리 제사장. 자 3회상 2장 22절 25절을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정되는 여인들과 동체한 말씀을 듣고 자, 뭐예요? 우리가 전번 어, 저희가 1월 초월 초, 초월 때 말씀드렸던 그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가 얼마큼 타락했냐가 목사들이 얼마큼 타락했냐가 나왔습니다 목사들이 자기 성도들과 성폭행하고 관계를 맺고 했던 것들 그 내용이나 이거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엘리의 자식들이 한 행동들이나 지금 현재 우리의 목사들이 한 행동들이나 거의 동일한 거죠 그래서 뭐예요? 회망문에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체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사람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하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는 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시발 하나님과 사람한테 죄를 지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거나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하나님한테 범죄하면 그거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나님한테 범하면 하나님이 죄사함이나 그를 용서해 주거나 심판하지 못한다 그럼 결국 뭐예요? 심판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그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 뜻하였음이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와서 모든 죄를 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 사함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구약에서 나오는 이 내용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목사들의 말을 듣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저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권위가 목사의 말은 목사가 아까 엘리 제사장이 목사가 그 한나와 엘가나한테 축복하니까 어떻게 돼요? 축복하니까 한나는 기쁘게 돌아가고 또 자녀를 얻을 수가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대원자 우리가 목사가 하나님의 대원자고 하나님의 어떤 집행자가 될수 있는 입장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의 말도 잘 들어야 되지만 목사도 삶을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라고 보겠습니다 자 엘리즈베스 내린 저주 자 결국은 갈등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집에는 저주가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정도는 여인과 동치 말씀을 듣고 여기 나온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그, 내 집에 노인 하나도 없하니까그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 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뭐예요 잘못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한 그 일이 내게 포징이 되리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엘리아도 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 아들들의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굴까요? 이것은 다윗이 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예피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영구히 행하리라고 했죠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우리가 보면 다윗을 얘기하지만, 다윗 의 주에 오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 아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고요. 그 다음에 다윗을 예표하는 사람이 세리교그 사무엘이라면, 그 사무엘은 결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을 찾아오신 하나님. 자 순, 하나님은 순, 사무엘은 항상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3장 2절 5절 9절 10절을 보면 엘리 눈이 점점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 아직까지 꺼지지 않았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괴가 있는 여호와의 전환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직까지 엘리 제사장을 데리고 있었다고 라 얘기한 겁니다 왜요?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몇 번씩 반복되면서 엘리가 느낍니다. 아 이것은 여호와의 부르심이는구나라고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9절에 보면 이런 얘기하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종이 듣겠나이다 하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엘리 제사장은 뭐예요? 사무엘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뭐예요? 등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종이 듣겠나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은 대사장이 되었고 홈리와 비누아스는 죽고 말았습니다. 왜요? 똑같은 집에 사무엘과 홈리와, 홈리와 비누아스도 엘리 집에서 다 가져야 되는데 결과는 다 달랐다는 얘기죠. 우리는 어, 이런 얘기합니다. 아, 우리 환경이 안 좋아서 우리는 유학을 가야 되고 환경이 안 좋아서 우리는 다른 곳으로 이사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주위에도 어떤 사람이 있냐면 내가 자녀들의 공부를 위해서 해외 유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자, 부모들은 영적인 필요성을 등한시하면서 물질적인 것 같지만 초점을 맞추어 자녀를 키우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환경은 어떻게 돼요? 더 풍요로질 워 것이고, 사창매에 들어오면서 우리 삶 자체는 정말 우리가 눈에 띄게, 우리가 모르게 바뀌어 갈수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부모들은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누가 보검 1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가 과연 얼마나 많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길은 좁고 협착하여 왕래한 사람이 적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우리는 죄상을 받았기 십자가로 죄상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위해서 죄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 하실때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유전자 분석 개중화 시대 열려 열려. 자 안젤리나 졸리가 이것을 할때한 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1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2001년도에 얼마예요? 9,526만 원 정도 9 5 2 6만달입니다 달러. 1억 달러 정도가 들었습니다. 근데 뭐예요? 지금 2015년은 1,200달러면 뭐예요? 유전자 분석을 갖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은 얼마예요? 지금은 2017년 되니까 100달러면 유전자 연기 서열 분석을 가능합니다. 아까 1,000억 달러 1,000만 달러가 예를 들어서 9,526만 달러가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얼마예요? 100달러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빨리빨리 변하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죠.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2015년 영국 3부모 체배수정 허용 통과가 됐습니다. 자, 이 여자가 뭐냐면 불치병을 낳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불치병에 잘못된 미토콘드리아 잘못된 핵을 추출해 갖고, 어떻게 해요? 기증자의 어떻게 합니까 건강한 미토콘드아를 넣고 그 기증자의 핵은 없애버리고요 그불치병을 제외한 이걸 갖다 집어넣어서 난자를 집어넣어서 그거 갖다 수정을 해갖고 새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누구예요 부모가 세 부모가 되는 거죠 그것이 영국에서 통과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안전나 졸리도 유방암 수술을 갔다 하고 유방암 제거하고 난소도 암 난소도 제거해버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제거, 제거하지 제거 않고도 유전자 서열을 편집함으로 해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될수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자, 영원히 늙지 않는 길이 열렸다고 얘기하죠 여기에 보면 이 빨갛게 돼 있는 이 부분들이 텔러미어라는 겁니다 요것을 이어만 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영원히 늙지 않는 시대가 됐다고 라 얘기합니다 자, 여기 에 봅니다 요게 에왜냐면 데비모라고 그랬습니다. 옛날 사랑과 영혼이란그 정말 아름다운 아주 정말 아름다움이 극치였던 데비모란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늙어갑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굳이 이제는 저렇게 늙어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계속 이 얼굴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이런 기술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신이 필요 없군 없다 없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필요 없어 괜찮아 우리. 문제없이 가다 편집해갖고 살 수가 있어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은 점점점 어떻게 돼요? 편해지지만 점점점 악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약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보다 강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가더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우서 12장 10절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약할 때 그때 감이라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자 박원순 동성애 옹호, 옹호지, 옹호지수 옹호 압도적 유리 박원순이 동성애를 갖다가 박원순 시장이 동성애 좋다고 얘기하니까 목사들이 1341명이 나도 동성애 박원순 그에 지지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자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문자적 근본주의자는 테러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처럼 취급한다는 얘기죠 저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주의도 필요할 게 문자적 근본주의도 필요하지만 보험주의도 필요하다. 저는 근본주의자면서도 보험주의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테러리스트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 사람을 죽인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문자대로 지키고 예수님 오는 것 같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그런 거죠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IS처럼 근본주의처럼 이슬람 근본주의처럼 사람을 죽이거나 폭탄 테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 사람끼리 모여서 하느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근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면서 보금주의라고 생각하고요. 자, 아, 이분입니다. 오정원 목사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오정현 목사 동생이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합동과 통합은 다시 뭉쳐야 된다. 통합이 뭡니까? WCC 종교통합하자고 그러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김상원 목사가 회장이 돼서 NCK, 그, 그, NCK 회장이 돼서 종교통합하자고 주장했던 사람. 그거와 합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느낀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정말 뭐라고 얘기할까요? 무지하게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 뭐라고 할까요? 제작 훈련이 대가면서 무지하게 명성이 있는 사람이죠 오정의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결국 이 사람 강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뭐예요? 자기 강함을 갖고 자기 강함을 자랑하고 결국은 뭐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신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런 사람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아래서 겸손하라 우리가 강할 때 약함이 우리가 얘기한 겁니다 자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믿고 저는 쫓아갑니다 왜 믿고 쫓아가느냐 왜 이것은 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이 1.1액도 이 율법은 사라지지 않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믿고 쫓아가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 어, 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어, 이그 사무엘 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고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이 얼마큼 중요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누구와 똑같이 있었지만 하나님 같은 장소에 같이 있었지만 사무엘과 홈니와 비누하스도 같이 있었지만 두 사람은 타락하고 악을 행했지만 사무엘은 정말 유명한 사사가 되고 하느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환경을 납타다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누구 하느님과 동행하느냐, 마느냐를 갖다 우리가 탓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악해지고 편해지고 정말, 어, 너무 너무 좋은 상태가 사,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말씀 하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놓치지 않고 갈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갈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이름 밑 기도되었습니다.